똑같이 민감성 피부도 폼클렌징을 하고 스킨케어 하고 그 다음에 에센스 토너 바르고 크림류로 이렇게 보습을 마무리 하는데요 클렌징 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약간 순한 약산성 제품을 이용하거나 겔 타입의 제품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BC에서 나오는 그러한 슬렌징 겔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순하면서 부드러워요. 하지만 이런 클렌징 제품류의 약간의 단점이자면 단점이고,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어, 어, 세안 후에 그렇게 뽀드득한 느낌이 남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 헹궜는데 이게 다 헹궈졌나? 어, 다 됐나? 하면 문질러주고 거울 보면은, 어, 다 헹궈져 있고, 이런 느낌. 사실상 근데 클렌징에 있어서는 이러한 느낌이 드는 것이 좋아요. 뽀드득한 느낌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젤 타입의 클렌징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이러한 젤 타입의 클렌징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피지오겔에서 나오는 클렌징 젤, 클렌징 폼이라고 해야 되나? 젤이라고 해야 되나? 클렌징 제품이 있고요그 다음으로는 제가 앞서서 말했던 b c 에서 나온 그런 튜브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아마 펌핑도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요즘 많이 쓰시는 세타핏에서 바디 밀, 바디용이라고 하는데 얼굴에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밀크 제형의 클렌징 제품을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스킨 토너에 가는데 스킨 토너에서는 아무래도 수분 진정과 수분 진정. 에 포커싱을 두는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이라던가, 스트리라던가, 마치온 추출물 등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을 쓰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독도터노나, 아니면은 더랩 바이 블랑도에서 나온 히알루론산 제품이라던가, 이지엔트리에서 나오는 히알루론산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에센스, 수분 보습 쪽으로 가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말한 알로에 겔이라던가 프로폴리스 겔이라던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조금 더 집중적인 케어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알로에 겔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어, 프루트 오브 디얼스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올리브영에서 팔기도 하고 직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는 알로에 겔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제대로 된 알로에 겔 제품이고요. 눈가 주변에 바르면 약간의 시리거나 불편한 형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했었을 때는 어 약간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눈가 주변은 사용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프로폴리스 제품 같은 경우는 차인박에서 나온 프로폴리스 제품 도 있고요. 차햄박 같은 경우는 약간의 향을 어느정도 잡아서 시중에 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그렇게 딱히 그렇게 벌 꿀에 약간 달콤함 향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거부감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제품으로는 이솔에서 나온 프로플리스 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겔 제형으로 나와 있어서 진정작용도 탁월해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단점 향이 굉장히 독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점 감안해주시고 나는 향은 도저히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인박에서 나온 프로플리스 제품 이용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향 괜찮아 내 피부만 어 빨리 회복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빨리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솔에서 나온 프로폴리스 겔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크림 재생 보습으로 나가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무너진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을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피지오겐 제품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나루슈포제에서 나오는 비타민 b 5밤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벤느에서 나온 SOS 시칼파트 크림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닥터자르트에서 나오는 세라마이드 크림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율에서 나온 수크림 나름 제가 사용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시중에 나온 쑥크림을 제가 대부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쑥 성분이 들어간 크림류가 굉장히 보습에는 좋아요. 사실 쑥이 들어갔다고 해서 트러블을 잡고 이런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발랐을 때, 민감성 피부가 발랐을 때 보습을 해주는 작용은 아무 약간의 트러블이라던가 아무 문제 없이 왜 민감성 피부는 제품을 뭘 하나를 바르더라도 악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러한 쑥 그런 라인의 제품은 적어도 발라서 피부에 보습 정도는 해주고, 그 다음 뭐 트러블이라던가 이런 거는 더 악화되지 않는 그러한 제품류예요. 그리고 이렇게 스킨케어를 일상적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는 각질제거 민감성 피부도 각질케어를 해야겠죠 각질케어를 해야 돼요 오히려 더 민감성 케어가 어떻게 보면 지성피부 다음으로 각질이 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피부가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군데군데군데군데 군데 군데 군데 군데 각질이 묵혀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뭐 스크럽팩이라던가 워시오프팩이라던가 필링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안 되고요 이런 제품은 피해주시고 부드러운 화학적 각질제거제를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하 파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하 제품보다는 파하 각질제거제를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파하 같은 경우는 애초에 나올 때부터 저자극을 되게 포커싱해서 나온 성분이기 때문에 파하 성분이 포함된 각질제거제를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본인이 스팟으로 이용하든지 아니면 시간 조절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각질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필요 이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너무 고농도로 사용하시는 것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파하 제품이 솔직히 많이 들어간 제품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닥터디퍼런트에서 나오는 건성용 제품 라인에는 이런 파하 성분이 되게 부드럽게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건성용 제품 닥터디퍼런트에서 나온 건성용 제품 라인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팩으로 볼게요 마스크팩이죠 마스크팩으로 역시 수분과 함께 진정 작용을 해주는 팩 위주로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재생 위주의 팩도 중요하고 수분 위주의 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능성 팩은 되도록이면 사용해 주시지 말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순한 물처럼 떨어지는 그런 에센스 제형의 팩을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피부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용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수분이에요 수분 위주의 팩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여러가지 미백이라던가 뭐 주름 개선이라던가 뭐 각질제거용 마스크팩이다 이런거 쓰시면 오히려 더 안좋아요 일단 내 피부장벽을 튼튼히 하고 견고히 해주는데 포커싱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에 충실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내 피부가 어느정도 건강해졌을때 그 다음에 그 케어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다음으로는 역시나 가장 중요한 자외선 차단이에요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는 자외선 차단제도 본인의 피부가 맞다면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나 혼합자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즉각적으로 바르자마자 바로 자외선 차단이 되는 자외선 차단제 종류고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30분 전에 미리 바르고 난 다음에 외출했었을 때 자외선을 튕겨내거나 반사하는 게 아니라 내 피부에 흡수를 시켜서 그 자외선을 열 에너지로 이용해서 바꿔버려요 그렇게 해서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건데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는 이런 열로 변환시키는 열로 변환시키는 그런 과정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열 자체가 굉장히 피부에 안좋아요 안좋기 때문에 열로화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열 때문에 트러블이라던가 민감해진 피부가 더욱더 민감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가 맞다면 물론 여러가지 안좋은 점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한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신다면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꼭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역시나 습도, 습도를 항상 60 정도, 70 정도 맞춰서 항상 케어를 해주시고요. 또 여기서부터는 뭐다 비슷한데 물 많이 마시고 비타민C 정도면은,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비타민C 정도. 정말 아무리 내가 안 챙겨 먹어도 물하고 비타민C 정도는 정말 제가 말해드리는 거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래서 이두 가지 정도는 먹고 마시고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 민감성 피부 케어에 대해서는 약간 피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제가 말도 조금 빠르게 하고 그만큼 다른 피부 케어보다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고. 여러가지 피해야 할 점도 많고 해요 하지만 민감성 피부가 자신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시중의 제품이 너무나도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 하나 해드릴게요 뭐냐면 어느 카테고리에서 찾냐면 은 유아용 화장품에 가셔서 스킨은 보통 없더라고요 로션이나 크림류를 찾아서 꾸준히 한번 써보세요 유아용 제품 카테고리에 가서 유아용 제품 카테고리를 개인적으로는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민감성 피부 케어, 환절기에는 이렇게 관리하자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이 케어는 겨울철에도 동일하게 거의 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꼭 제가 말한 내용이 가을철 환절기 피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 봄철, 여름철은 약간 제외할게요. 그 정도에 딱 포함이 되는 피부 케어 편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처음으로 거의 이렇게 민감성, 피부 케어에 대해서 길게 또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민감성 피부 가지신 분들은 더욱더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좋으셨다면 위의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